안녕하세요 변결입니다 입안에 물집이 잡히거나 괴양이 생겨서 자극적인 음식물을 먹었을 때 따가운 통증을 느끼는 증상을 구내염 즉 입병이라고 합니다 구내염 중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구강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아프타성 구내염이라고 하는데 인구의 20%에서 나타나며 여러분들도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 후에 이런 구내염이 한두 번쯤은 발병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프타성 구내염은 대부분 작은, 둥근 모양의 괴양이 2개에서 4개 생겼다가 2주 이내에 저절로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내염의 원인은 바이러스, 세균, 진균감염, 영양결핍, 자가 면역 등 원인이 다양한데 주기적으로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한 구내염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가 면역을 치료해야만 재발이 되지 않습니다. 자가 면역으로 인한 구내염인지를 알수 있는 방법은 구내염이 지독하게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주 재발이 되고 또한 한번 생기면 몇 달이 걸려 나아지는 구내염은 단순히 입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입안에 조그만 염증이라고 구내염이라고 하찮게 여기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점점 증상이 심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늘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 곰팡이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를 방어하는 것이 바로 면역입니다. 면역이란 한마디로 외부의 병균이나 독소를 방어하는 힘이라고 할수 있는데 면역세포의 80%가 장에 있기 때문에 장이 좋지 않으면 면역시스템의 오작동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느슨한 장벽을 통하여 영양소와 함께 바이러스나 세균이 혈관으로 들어와서 온몸을 돌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 이광강증이 생기면 구내염이 발병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균이 몸에 있다면 균을 죽이는 항바이러스제나 항생제 항곰팡이자를 처방하게 되고 이를 복용하게 되면 유해균이 죽어서 호전이 되지만 이런 약들은 장에 있는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도박테리움 등의 유익균을 같이 죽이기 때문에 장내 세균총의 그 균형이 깨지게 되고 면역이 깨지면서 이차적으로는 장 누수 증상이 더 심해지고 재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이 나쁜 이유는 유전입니다. 그럼 장이 좋은 사람은 구내염이 오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이빨로 볼을 깨물거나 하여 구내염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는 있지만 자연 발생적으로 구내염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옛말에 밥잘 먹고 변잘 보고 잠을 잘 자면 건강하다는 말이 있지만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유전적으로 장이 좋지 않게 태어난 분은 장이 좋지 않은 음식의 양에 비례해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점 염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장이 좋지 않은 분은 장 건강에 해로운 음식은 금해야 되고 장 건강에 좋은 음식은 먹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나는 장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장이 좋지 않다면 근본적으로 면역세포의 80%가 있는 장을 다스려야만 구내염이 치료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